그지 우리가 9월 초에 만나 말씀해어했어 아직 못열리고 있어 어머 어머 을다다 그대로 멈추지 맞죠. 말아라 아, <웃음> 멈추려다가 헷갈렸어 어. 지금 어머모, 도끼야, 뭐, 어, 어머 머 토끼야 뭐야 어머 아니, 근아이 마지막에 우리 당연히 했어 자, 야 <웃음> <웃음> <테리> 사줘야겠다. <웃음> 테리 봐봐. <웃음> 이거 쿠금에서난 <공판에서> 얼마밖에 안 <웃음> 해. 이거 해줘. 아, 이거. <야. 웃음> 어머, 어 이쁘다. 둘이 같이 누웠어.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이모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모.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랑해요. 이모, 요 <웃음> 야. 야. <웃음> 이모 예쁜지? 양서 <웃음> 나왔네. <야. 웃음> 엄마 전지현보다 이쁘지? <웃음> 응. <웃음> 송혜교보다 <송영이 웃음> 이뻐? <예뻐? 웃음> 엄마가 <웃음> 세상에 서 제일 이뻐? <예뻐>? 응. <웃음> 거짓말이지?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모 못 생겼지. <웃음> 테리야. 대답 안 하잖아. <웃음> 테리야, 대답 안 하잖아. 테리야 이모 못 생겼어? 대답 안 하잖아. 야. <웃음> <웃음> 어 윤소. 어머 윤소. 대나그고집